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조선일보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공모전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2023 버전을 이제 뽑는 거죠 디지털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벌써 제 15회를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소비자에게 꾸준한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격려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신뢰도를 포함한 소비자 조사와 브랜드 경영 전략, 경쟁력, 성장성 등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서 부문, 부문별 우수 브랜드를 최종 선정하는 것입니다. 어, 2주간 응모 접수를 받았고, 12월 27일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28일 날, 어제, 이제, 어, 해당 그 신청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위원단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선별해서 각 부문별 이제, 어, 발표만 남았죠. 자, 그런데 방금 메타 드라이버에서 이와 같은 공지가 올라옵니다. 2023,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 메타드라이브도 수상이 확정이 됐다. 자 아래 내용이 이렇게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선정 내용에는 이동시간 리워드 플랫폼 부분에서 대상으로 메타드라이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2021 참여기업 미스트에 참여한 업체들만 봐도 신한, 롯데, 미래에셋, SK, LG, SPC, 하나은행, 카카오, KT, KB, 현대백화점, 쿠팡 등등등 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어,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메타드라이브도 이름을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그이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됨에 따라 두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디지털 조선 TV 배너 광고 4주간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옥의 전광판 시티비전에 대한 3주간 을 예,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시티 비전은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메가박스라던가 CGV 같은 어그어 극장도 같이 그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상당히 유동적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메타드라이브가 2022 대한민국 한류문화 대상도 수상을 했는데 사회공헌 부분에 대한 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볼 때요. 다른 프로젝트와는 어, 확실히 어떤 일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 이러한 수상 경력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메타드라이브의 가치는 또 브랜드 가치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어, 오늘 브랜드 대상의 수상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